어,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 책에 만져도 된다고 라 말하는 방종은 아닐 텐데 제가 좀 잘못 이해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복음이 주는 자유도 생명을 살리는 울타리를 알고 그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순장 또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경계선과 규칙을 배우고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이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순장 지침을 통해서 순장이 지켜야 할네 가지 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순장지침 11번을 통해서 순장은 말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나운 언어를 줄여가고 관계를 헤쳐가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아껴가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말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이전에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순장이에요. 두 번째로 순장지침 12번을 통해서 볼수 있는 순장의 선은 경건의 우선순위 선이에요. 특별히 순장지침 12번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이미 순모임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오지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께서 남겨주신 귀중한 말을 소개하고 싶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영원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일 것이죠. 이어서 순장지침 13번을 통해서 볼수 있는 세 번째 선은 말씀의 권위의 선이에요. 지식과 탁월함으로 다할수 있다는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결국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의 선, 말씀의 선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순장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순장지침 14번을 통해서 볼수 있는 우리 네 번째 순장의 선은 관계의 선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이 순장 지침은 특별히 이성관계와 금전관계를 강조해요 성과 재물은 수많은 스캔들을 낳은 악의 뿔이죠 순장은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이러한 이성과 금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지켜갈 선, 말, 경건, 말씀, 이성과 금전관계의 선을 돌아보았어요. 순장지침 11번부터 14번을 통해 볼수 있는 순장의 C는 크레딧이에요. 우리가 경계선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지켜가는 순장의 존재가 될때 우리가 본이 되어서 신뢰를 형성하고 이 신뢰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중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묵상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 지켜가고 싶나요? 말, 성령, 말씀, 이성과 금전관계 중에서 이성관계와 금전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경계선을 지켜가고 있나요?